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남자들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데 여우짓은 분명 도움이 되는 일이죠. 그리고 흔히 말하는 애교 있는 행동도 요 분명 여우짓에 포함되는 행동일 거예요. 남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애교 있는 행동과 정말 매력적인 여우짓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귀여운 소리도 내면서 깜찍한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애교 있는 여자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귀여워요. 보통의 남자들도 요 여자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애교 있는 여자라고, 여우짓하는 여자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요. 남자들이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하고 있지만 혹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요이 애교 있는 행동과 여우짓에는 또 레벨이 나뉜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일반적으로 애교 있는 행동, 여우짓 하고요. 남자가 좋아하는 애교 있는 행동과 진짜 매력적인 그런 여우짓으로 나누어 질수 있다는 거죠. 이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이 구분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어떤 남녀 사이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애교 있는 행동을 하고 요 여우짓을 했을 때그 당사자들은 즐겁고 행복한데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요 되게 불편하고 닭살스러운 느낌이 든다면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애교 있는 행동, 일반적인 여우짓이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들 말고는 요그 외에 다른 누가 봐도 그건 가식적이고 오바하고 있다는 거겠죠. 오빠, 나키딩꿈꿨다가 대표적인 예일 거예요. 당사자들이 들을 때는 기분이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제가 한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애교 있는 행동과 여우짓은요, 그때는 좋을 수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될수록 상대방에게 지겨워질 수도 있고요. 지친 마음을 갖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와 반대로 남자들이 생각하는, 남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진짜 애교 있는 행동과 매력적인 여우짓을 하게 되면요 그두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요 주변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까지 그 행동에 대해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음이 섞인 귀여운 말투도 아니고요 남자의 신체를 자극하는 관능적인 그런 여우짓도 분명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고차원적인 애교와 고차원적인 여우짓이라고 한게 맞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고차원적인 애교 있는 행동은 요 평상시에 남발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남자가 진짜 힘들어 할때 여자가 남자의 마음을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을 때 또는 남자가 여자에게 뭔가 실수를 했을 때 그래서 누가 봐도 여자가 속상할 만한 그런 상황일 때 그럴 때 남자에게 여자가 하는 행동이 남자가 생각하는 진짜 애교 있고 매력적인 여우짓이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자인 내가 몸이 좀 아파요 그래서 일찍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내 남자친구와 대화할 때는 내가 오늘 일찍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것 같다고 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도 나에게 일찍 자고 푹 쉬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날 내 남자친구가 회사에서 중요한 회식이 있다는 걸 나도 알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요 남자친구가 보고 싶어졌어요. 남자친구를 오라고는 하고 싶은데 남자친구가 회식이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또 내가 이렇게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럴 때 남자친구가 날 위해서 달려와 주면 좋겠다는 라 마음이 또 들거든요. 그래 주면 너무 기쁠 거라는 걸 나도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어찌 됐건 내가 남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어져서 남자친구를 부르기로 결심했어요. 나를 위해서 냉큼 달려오는지 보고 싶어졌다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나 아프니까 약 사서 나한테 와주면 안돼?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 근데 남자친구가 요내 전화를 받고 어, 너무 미안해 회식이 있어서 이회식 너무 중요한 거라서 내가 지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야 미안해서 어떡하지? 라고 말했는데 나는 거기다 대고 좀더 애교 있는 목소리로 기운을 내서 남자친구의 마음을 흔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남자도 여자에게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요 근데 상황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귀여운 목소리로 자꾸 애교를 피우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도 요 내가 조금 더 귀엽게 애교를 피우면 남자가 나한테 마음이 뺏겨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전혀 안 그렇거든요 내가 애교를 피우면 피울수록 그 소리가 더간들어질수록 남자는 마음이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자기도 가고 싶은데 여자는 나를 간절히 원하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갈 수는 없는 상태다 보니까 내 여자친구가 마음이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더 불편해진다고요. 여자의 애교 넘치는 목소리도 불구하고 결국은 남자가 못 오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 여자는 당연히 토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둘이 만나서 내가 좀 삐졌다는 라 투로 남자를 대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남자는 요그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달래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나도 요 귀여운 투로 계속 삐지면서 한동안 시간을 끌었어요.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자인 나도 마음이 풀렸고 남자도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넘어간 게 아니고요. 남자는 조금 진땀을 뺐거든요. 마음이 불편한 게 계속 이어졌다고요 분명히 여자는 애교 있는 행동을 했는데 남자는 그동안 내 여자가 참 애교가 많고 귀여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좋았던 기억들이 약간 부정적으로 돌아서기 시작해요. 내 여자가 가진 매력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나를 더 힘들게도 할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앞에 전제와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여자는요 남자에게 와줄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남자가 안 된다 라고 못갈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차피 오늘은 안 되겠네 그러면 내일 보자 괜히 마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일 많이 예뻐해줘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남자를 만나서요 살짝 새침한 듯이 삐진 표정을 짓고 있다가 남자가 미안해 어제 못 가서 라고 말했을 때 너니까 한 번만 봐준다 라고 말하고 나서 바로 농담이야 라고 말을 붙여줄 수도 있겠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남자는 여자에게 푹 빠지거든요. 왜냐하면 여자에게 가주지 못한 게 계속 불편했었어요. 그런데 어젯밤에도 여자는 내 마음이 불편할까봐 웃으면서 나와 대화를 끝냈거든요. 걱정하지 않게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줬다고요. 그리고 오늘 데이트를 다시 하게 됐을 때도 여자가 삐졌으면 어떡하지? 이 사람을 어떻게 달래주지? 하는 불편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게 오히려 나한테 웃음을 유발하고 귀여운 모습을 발산하는 그런 애교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이 모두 사랑스럽게 느껴져요 두 번째 여자는 요 진짜 애교를 사용해야 할때 사용했어요 남자의 마음을 제대로 잡아야 할때그 여우짓을 활용했다고요. 평상시에는 요 코맹맹이 소리를 내면서 귀여운 척을 한 적도 없고요. 여우들이 하는 여우짓을 한 적도 없지만 제대로 된 타이밍에서 남자가 원하는 그 순간에 남자가 원하는 애교 있는 행동을 해서 남자로 할금 내 여자가 정말 재치 있고 똑똑하고 애교 넘치는 사람이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만들어줬죠. 물론 쉽게 넘어가주면 내 남자가 나를 만만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나에게 더잘 안하게 될 거라고 잘못된 버릇을 들이게 될 수도 있다고 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실제로 여자에게 그렇게 행동을 해서 여성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 남성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고요. 그래도 우리 본질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내가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애교 있는 소리를 내고 요 귀여운 짓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만나고 있는 거라면요 결국 내가 그 행동을 안 하면 애교 있는 행동과 여우짓을 안 하면 나를 안 만날 수도 있는 사람인 걸까요? 정말 그래서 그런 거라면 그 사람은 나를 진짜로 위해 주는 거나 나를 진짜로 사랑해서 그런 거는 아니겠네요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그렇게 간드러지는 소리로 상대방의 기분을 업시켜 놨을 때는요. 그 사람도 늘 나에게 좋은 느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좀 불편한 순간에는요. 내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나를 오히려 철없는 사람으로 생각없는 사람으로 치부를 해버리거든요. 그래놓고 남자를 지치게 한 행동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고차원적인 애교 있는 행동이나 일반적인 애교 있는 행동이나 결국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에선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또 내가 내 좋은 모습을 상대방에게 계속 어필하고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노력이든 내가 안 하게 되면 결국 내가 상대방에게 매력을 제대로 어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상대방이 마음이 식을 수 있다는 건 결국 같은데요 그래도 고차원적이고 진짜 애교 있는, 남자가 원하는 애교 있는 행동을 하게 되면요 남자가 나에게 점점 더 빠져들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일반적인 애교 있는 행동들은요 남자에게 자칫 피로감을 줄 수도 있고요 점점 그것에 대한 무감각함을 가지게 될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매 순간마다 내가 상대방에게 콧소리를 내서 간드러지는 애교를 보여줘서 그 사람과의 위기를 간신히 간신히 넘기고 있다는 것은요 어쩌면 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내 스스로 먼저 차단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교 있는 행동을 하더라도요 나 혼자 너무 많이 애써서 나 혼자 너무 많은 감정들을 내가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 애교를 통해서 상대방을 나한테 잡아두기 위한 노력을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그래도 내가 애교 있는 매력을 어필하고 싶다면 내 상대가 필요로 할때 그것을 보여주고 나서 그 이후에 내 상대가 어떻게 해오는지 판단해 보시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좋겠죠. 고차원적인 애교 있는 행동을 하게 되면 요 굳이 평상시에 많은 노력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노력 대비 성과는 상당히 크다는 거고요 내가 그 사람을 편안하게 배려해 줬을 때그 사람이 그것을 알아준다면 나는 그 사람이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판단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니 그 사람이 나에게 지적을 하고 나를 나쁘게 평가를 한다면 그때는 나도 그 사람을 포기하거나 버릴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겠죠. 애교와 여우짓은 요더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게 하는 엄청난 무기인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남자는 요내 여자가 남자 자신을 위해서 노력해주는 그 순간의 애교와 여우짓을 진짜라고 생각하고요. 여자가 여자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속물같이 느끼거나 오히려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할 수도 있다는 라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애교와 여우 짓의 목적은요. 분명 나를 상대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남기고 싶어서겠죠. 그러니까 남자의 진짜 소중한 마음을 제대로 사라잡기 위해서 나도 애교 있는 행동과 여우짓을 해보고 싶다면 비음 섞인 간드러진 목소리와 그런 표정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 귀여운 행동과 마음을 어느 타이밍에 써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